부모를 잃고 머슴사리를 하며 세상의 괄시와 무시를 일찍 몸에 새겨버린 홍범도. 포수로 살다명성황후시의 소식에 의병이 됐고 대한독립군을 만듭니다. 오늘은 네팔 중서부 산악지대에 사는 몽골계 소속 부족인 구루카족 출신 용병들에 대해 전해드릴 텐데요. 영국이 구루카족 전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현재 영국과 인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구루카족은 1814년 영국군이 네팔을 침공했을 때 쿠클이라는 구부러진 단검으로 이들과 맞서 싸웠 싸움을...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유로 2020 결승전이 치러진 지난 일요일. 경기전부터 흥분한 잉글랜드 팬들이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립니다. 예, 그래서 이 걸음걸이는 사냥꾼, 칼, 사냥하다 이세 가지 뜻으로 다 쓰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는 거뭐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간호할리또이, 간호할리또이, 자, 사냥꾼 헌터는 새롭게 말해 간호할리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간호할리또이는 우리말에 걸음걸입니다. 걸음걸이. 우리말의 걸음걸이 입니다 자 코리안 간호걸이 걸음걸이 체로키 간호할리 자 디에크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잉글리시는 헐리간 이어진 g가 생략이 됐습니다 g나 k 걸리간 사람으로 됐죠 액션 핍 펄슨 암 무기 네팔 자 나이프로 이렇게 인신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신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쿠쿠리 쿠후쿠리 쿠후쿠리 요게 좀 중요합니다 h 가다 들어가는거 요거 쿠후쿠리 자 그래서 헌터는 간터 여기서 가노갈터이 여기도 g 가 생략이 됐고 여기도 g 가 생략이 있습니다 헌터가 아니고 간터입니다 간터. 갈떼. 자, 헌터, 잉글리시 헌터도 체로키의 할리또, 가노 할리또이. 할리또 헌터, 할리또이. 여기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로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헌터, 가노 할리또이. 여기 지금 K가 다 생략이 됐습니다. 가노 할리또이. K가 다 생략이 됐습니다. 자, 밍맥 이 사전 보시면 캐나다 밍맥부족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부트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부트막이 돼 있는데 쿡룸. 여기 지금 누타누막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타누막군. 자, 따지키스탄. 이거 주방을 쿡룸을 부드라고 합니다. 70분 동영상 제가 만든 70분 동영상 같이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b 로 시작합니다. B 부드. 자, 코리안 버튼 막. 자, 인터내셔널 바인딩 알파벳. 버튼 막 이렇게 되신다. p입니다. p, p나 b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아니다. 이게 에러 났다, 이게. 네? 그래서 b로 바꿔야 된다. 밍맥. 자, 밍맥 이거 틀렸어요. 밍맥. 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즈벡스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좀 KH가 입도 생략이 됐습니다. K가 생략이 됐습니다. 글루브클리시. 글루브클리시. 그래서 K가 생략되는 바람에 모음만 남죠. l 글 b 브 l i 리시그 다음에 헝가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결에 있죠. 한결에. 여기도 KH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하기 이거부터, 요걸어걸음이다 걸어걸이. chase, 쫓다, hunt, 게르거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지금 kh가 생략이 됐습니다. 글 류, 걸인데, 그, 즈 발음이 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ᄃ, ᄃ, ᄃ, s 그래서 kh가 생략이 됐어요. ᄅ, ᄃ, s 그 다음에, 게르만. 하, 아, 이거는 참, j, a, g, d 이 발음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kh가 생략이 됐거든요. 여기 지금 발음 기호입니다. 요거. 요거 그냥 걸릉거리 입니다. 그쥬그띠 근데 KH가 생략이 돼서 이사람들은 발음을 야그띠 야그띠 이 발음을 우리가 못합니다. 이 들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근데 KH를 넣으면 은 클러에서 글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그띠 야그띠 그띠 자그 다음에 핀란드 이 사람들 다 고구려 후손들입니다. 헝가리 핀란드 이 사람들 다 고구려 후손들입니다. 여보십시오. 글리그디 글위, 글레에티 겟유자티, 헌트, 뭐요우사냥뭐 체이스 쫓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이 망하고 6세기, 7세기 쫙전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잉글리시 어원, 에치몰로지 홀리간의 에치몰로지가여도 지금 찌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걸리건. 홀리간걸리간걸리간이 걸음걸이 네팔, 쿠르칼라이프, 구쿠르, 구쿠리, 구쿠리, 그르그리, 걸음걸이, 걸음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